며칠 전 유럽의 지진학자들이 중국 윈난성 성춘현에 있는 성춘화산지대의 대폭발에 대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의 의견은 우선 최근 두달 이상 윈난성 성춘현 근처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전통적으로 중국 수천성과 윈난성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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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지진학자들은 마그마의 온도가 진동, 진동속도의 지속시간과 마그마 속 기포의 양을 조사해 본 결과 폭발 징후가 분명히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지진학자들은 지진 발생 징후가 있게 되면 중력장이 변하게 되며 미세한 중력파가 발생하게 되고 그 중력파를 AI로 적용하여 지진 발생 징후를 파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윈난성 텅춘현의 텅춘화산지대의 지하의 마그마 웅덩이의 상부가 무너진 상태로 지금 당장 폭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텅춘화산지대는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화산중 하나입니다. 텅춘 화산지대는 백두산처럼 열점 화산이 아니고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에 속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는 흔히 불의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화산대보다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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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럽의 지진학자들은 중국 정부는 서둘러 텅춘 화산 분화실을 상정한 피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텅춘 화산은 분석구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분석구는 폭발적인 분화로 만들어지는 화산 형태입니다 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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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적 분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20번이 넘는 열수 폭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수 폭발은 이 화산의 지열지대인 러하이 지열지대에서 1993년 이대로 20번 일어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